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오니 저택 알파벨 로어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은 F의 동굴이구요 여기에 무서운 F가 있네요. 오. <웃음> <웃음> 자, 지금 이 F가 우리 슈퍼 파워를 낼수 있는 보석과 알파벳 A 친구를 납치해서 저희는. 보석과 에이를 구하러 이 동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보석과 에이를 납치해 갔어. 와이, 이, 이, 도대체 이, e. 도대체 이, e. 도대체, e. 도대체, e. 도대체 왜 와이, 이. 하하하하. 리아는 이네 이. E. 리하이. 이거 더 하하하하. 더블 더블. 데티가 더블. 더블. 이건 뭐야? 에... 이거 귀 어? Q. <웃음> Q Q Q 어... Q 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Q Q Q Q Q A가 <목소리> 죽어버렸어 우리가 A에 대한 복수를 해줘야돼 Q Q F녀석이 갈기약이 찢어버렸다고 Q Q Q Q 안되겠다 우리가 이 보석을 찾은 다음에 복수해줘야겠어 알겠어? <목소리> 왜? <목소리> 아 놀래라 Q Q Q Q 큐큐큐왜 음? 음? 음? 이렇게 느려? 큐! 음. 아 내가 따도망치야자이 상자 안에 있는 보석으로 보석의 힘을 얻어서 애플한테 복수해야 됩니다. 아이템이 없잖아. 포션, 신조가 포션 투명화 포션 왜이렇게 많아? 공덩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첫번째 보석 첫번째 보석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슈퍼파워 힘을 얻어야겠어 네개를 모아야 된다고 음. 어. 음. 음. 냄새가 난다 에프녀석내 음. 아. 아. 친구들을 죽이다니 난첫 번째 보석을 얻었다 내게의 음. 보석을 찾으면 널 갈기갈기 찢어줄 거야 음. 와이 너의 동료 두을 먹었다 음. 내 몸에 아, 어. 어. 어. 아, 어 아, 음, 어? 닌 동료들을 먹고 강해졌다 어. 너까지 먹고 강해질 거다 음, 뭐지? 몸통밖에 없는데? 에프가 왜 이렇게 근육질 몸매가 된거지? 어 놀래라! 여기 숨어있었구나 뭔가를 찾은거니? 어, 두번째 비밀번호잖아 보석을 두 개나 찾았어 우리 여기서 애플을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아! 아, 놀래라! 음, 음, 음, 음. 아, 어, 도대체 뭔데 저거? 아, 음, 음, 음. 맛있다 애플 아, 음. 음? 어디갔지? 주명아 보셨을 파았지 q r o 어디 걸까 뭐야?! 이거 보�ợ! 안 보여! 안 보여! 안안 보여! 음 아주 맛있군. 아음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맛있안안데여 c 방 m 다 b 다 c k 방진다 어? 아, 바빠어아바타아너 뭐야, b 가 우리, 구출하고 있잖아? B야. 어휴, 뀨, 뀨! <웃음> 뀨야,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어? 구슬 빨리 줘봐. B 는 어? 구슬이야, 이거? 뀨, 뀨! 이거 엔더칭주잖아! 어니네 <웃음> 번째 빌리보고 밀보... 보석까지 찾았잖아, 어. <웃음> 넘어와. <웃음> 넘어와봐. F야 넘어와봐. 큐큐큐큐 <뭔레> 큐. 다보여문 열어줘. F야 넘어와봐. 응도 없어어아 뭐야? 뭐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고. 신기한 풍경인데. <웃음> F 겁나 느리다 F <웃음> 아, 이거로먹 아, 뭐야! 아, 아. 아, 얘들아 내가 아, 뛰어내릴게! 아, 나의 희생을! 아 <웃음> <웃음> <웃음> 내가 희생했어 얘들아! <웃음> 내가 희생했다 <웃음> <númer>.... <웃음> 내 머리 위에 올라타면 뛰어내릴 수 밖에 없지 그래 내가 구해줄게 어어 <웃음> <웃음> 열어줘. <웃음>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웃음> 열어줘 <웃음> 아 일로 걸렸다 일로 걸 너희들 왜 여기로 내려와 귀여워 음. W만 남았다 e. W 너만 남았어 나한테 진주가 <웃음> 있다 E 나도 있다 큐. 어, 근데 진주 맞네 나갈 수 있을걸 나이게줘 나에게 y. 줘 내가 나가겠어 요 알았다 큐.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잘 봐라 음. 모두 여섯 개야. 여섯 개 6개 안에 나가보도록 하겠지. 후세주 음. W 됐다, 나갔다. 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굿. W가 두명 썼네. 후세주 W W 잘했어, W. 어? f 더 Q 어? <웃음> 어? 뭐 하는 거야? 내가 대표로 갔다 오겠다. <웃음> 다 보여. F가 몸에 올라타면 용암으로 가. 내가 먼저 가서 유인할게. 아이 <웃음> 아래 있을 것 같은데. 슈. 내려가는데.. 애플 컨트롤 실력이 형편없다 케 맛있다.. 보석 하나만 해주면 돼! 오 탈출은 하는거 봐은넌빠빠은아탈탈출하게출 탈출은 탈출은 탈출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은 탈출은 탈출은 탈에은 탈출은 탈출아 만큐 얘들아 내가 쥬? 쥬? 쥬? 이이 쥬? 프야 대장 오움이 올라탔다! 음, 난 음, 뛰어내릴게! 잘 가만? 아, 위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쟤 죽었어? 살았어? 죽었다! 가자. 위리야 가자. <끝> 아 바보들이냐? 힝! 바보다 엄마를 못쳐! 아보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보석하나가 없네? 하나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당했다. 오 하하 <목소리도> 음. 으흥. 응, 야구를지. 음, 딱한 대만 때리게 해주라딱한 대면 된다. 싫어? 딱한 대만 딱한 대만 싫어 으응 아, 부시게 부시게 부셔봐 부셔봐 음, 딱한 대만 때리게 해줘라 에이. 부셔봐 부셔봐 부셔봐 음,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게이지 올라간다 음, 너딱기나려라에 부셔봐 음. 절대 안 죽을 거니까 <웃음> 부셔봐 부셔봐 부셔봐 부셔봐 부셔봐 3초 이게 꽉 차면 부쳐지는 거야 음, 난 죽일 수 만기다, 있어 잘근잘근 씹어먹어 잘근 죽였다 에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지? F가 어디 간거지? 에프가 내몸 몸, 몸, 몸, 몸, 몸, 몸, 몸 위에 아아! 아, 아너 열심히 도망가봐라 에 그래봤자 너는 내발 미치니까 말이야! 아아! 아 따라줘! 아, 따라줘! 따라줘! 어, 따라줘! 따라줘! 따라줘! 따라줘! 따라줘! 다응 안아파? 정말 안아플까 에 응? 안아플까 안아플까!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방망이. <웃음> 아 투명 포션 있었었어? 대체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이야? 어, 애들아 찾았어? 와?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하나만 어. 있으면 되는데 와? 어, 뭐? 어?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투명 포션이잖아 어! 보석을 갖고 오라고 보석을! 폴멀송 아. 야얘 <웃음> 야, 려, 용용암리터 려, 용 려, 용암부 용암부터 려, 용암부터 려, 용암부터 려, 용암부용암부 어 잠깐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봐 <웃음> 난조종당오고 있었었어 어 몸이 어대로막 움직이는거있지 너희는 정말 쓸모가 없다 <웃음> 야 이걸 막으면 어딜 어떻게 가 어떡하지? 하나를 못찾겠는데? 1 1 e 땡,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땡, 1 1 1 1 1 1 1 1 그만 축1 1라 아, 야,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하나 찍고 나가야겠다 뭐야 비번호 찍고 있어? 오 온다 온다고? 오 어, 건지 설치 아 온다 온다 온다 아건 아프셨어 아온고 온다고 온다고 아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 아 비번 <빌리번호>, 아, <이> 아, 뭐야 일리팔공 일리일리팔공 <이> 어디 갔들? 빡빡빡빡 아, 어디 간 거야? 뭐야 여기 어디지? 어? 어? 음, 음, 음. 여기는 F의 정상? F동굴의 정상이야 뭐라고 써져있니? 정상 올라가면 슈퍼... 슈퍼 초능력 파워로 얻을 수 있다고? 헐? 어? 안된다 안된다 그것만은 안된다 올라와 얘들아 올라와 아! 내 손을 잡아 야야야야야 아! 키워드 아! 피가 날라갔어 <웃음> <웃음> 어? 어? 오케이 총력권이다 모두 뭐야! 자 모두 뭐야! 하나! 둘! 셋! 발사! F가 몸통이 뚫리면 우리의 승리인건가? 오 어? 예! 난 부활했다 뭐래 야, 몰고 팅킨해 버렸어? 죽어라 죽어. 아, <웃음> 어허, 죽어, <아래. 웃음> 얘 언제까지 뭐 하래? 너 막규. 아주 다나죽어 아, 야! 좀 죽어라. 자 이렇게 F를 물리치면서 알파벳 팀의 승리 굿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주워! 안녕